안녕하세요 트레비스입니다 배틀필드가 오리진 액세스 프리미어를 통해 2018년 11월 8일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클로즈 알파와 베타를 통해 나온 문제점들은 정식 출시를 거치면서 많이 개선된 점이 보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몇몇 장비나 무기의 밸런스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틀필드 5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틀필드5를 좀더 전략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플레이어는 더 이상 무적이 아닙니다. 배틀필드5는 전적과 다르게 TTK, 즉 사살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를 좀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반대로 적에게 죽는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은언패를 통해 적을 상대해야 합니다. 개활지에서 다수의 적을 만났다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활지는 피하고 도심 내부나 바위, 풀숲 등을 이용해 자신을 가리고 적군을 잡을 기회를 늘리세요. 이제 더 이상 자동적으로 체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명과가 일정 데미지 이상 받게 되면 체력이 100% 회복되지 않습니다. 체력을 100으로 회복하려면 메딕에게 붕대를 받거나 거점 내 보급소에서 붕대를 획득해야 합니다. 붕대는 추가로 한 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데요. 다만 붕대를 소지했다고 해서 체력이 자동적으로 차는 것이 아니며 체력 충전 키를 이용해야 체력이 회복됩니다. 체력은 즉시 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과 교전 중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늘여 체력을 회복한 뒤 대응하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수류탄은 되던질 수 있고 총으로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 수류탄이 놓인다면 도망칠 수도 있지만 다시 되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에 놓인 수류탄에 가까이 가서 상호작용키를 누르면 수류탄을 되던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데미지를 피하고 적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되던진 수류탄의 소유권은 적군에게서 자신에게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류탄을 총으로 쏘면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터트릴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창문 뒤의 적이나 엄폐물 뒤의 적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사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무로 된 집이나 펜스 뒤에 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나무로 된 벽이나 집 뒤의 적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피해량은 반감되지만 리콘의 볼트 액션 총이나 어설티의 AR, 서포터의 총들이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위치를 예측해 사격한다면 은폐한 적을 사살할 수 있습니다. 진지 구축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지 및 보급소 구축은 때론 승패를 가릴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모든 병과가 진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곳은 미니맵에 하얗게 표시가 되며 T키를 누르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곳에 외곽선이 표시됩니다. 초반에 거점에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적군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서포터는 다른 병과보다 빠르게 진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기관총 등을 주요 지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 유저라면 장비 근처에서 T키를 누르면 장비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아군 장비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T키를 이용해 적을 죽일 수는 없다는군요. 전작과 다르게 앉은키와 달리기 키를 동시에 누르면 앉은 상태에서 뛸수 있습니다. 서서 뛰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충분히 빠르며 이를 통해 격전지에서 엄폐물 사이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로나 차모내에서 사용하면 적군의 시야에서 벗어나 은밀히 적의 뒤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틀필드5에서는 3D 스팟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Q키를 이용해 3D 스팟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적은 육안으로 식별해야 하며 특정한 조건이 아니라면 3D 스팟이 되지 않습니다. 스카우트의 탐지 만원경을 통해 적을 식별하면 전작처럼 3D 스팟이 생기며 서포터가 상대에게 제압을 걸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도 스팟이 뜹니다. 대신 Q키는 핑으로 바뀌었는데 적군을 정확하게 클릭하면 화면 및 미니맵상의 위치 정보가 표시됩니다. 적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같은 분대원에게 접근 및 위험지역을 표시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틀필드5에서는 메드이 아니더라도 쓰러진 분대원 위에서 상호작용키를 누르면 분대원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메드이 살리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주변에 적이 있다면 무리해서 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분대원을 소생시키는 도중 적에게 공격 등을 받아 취소를 해야 한다면 상호작용키를 다시 한번 눌러 소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장을 빠르게 이탈하여 아군이 스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편이 더 낫습니다. 메딕에게 연막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군을 소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에 연막탄을 사용하지 않으면 적에게 노출될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연막총류탄을 이용해 즉시 연막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게 아군을 소생시키세요. 연막은 기본적으로 3D 스팟과 미니베에서의 위치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적군이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막은 불리한 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여줍니다. 주변에 적군이 많다면 연막을 이용해 즉시 전장을 이탈하세요. 만약 당신이 오퍼레이션 모드를 플레이하고 있다면 개활지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탄약이 부족하다면 주변 시체에서 탄약낭을 주우세요.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적을 죽이면 탄약낭을 뿌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탄약의 수는 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처에 서포터나 보급소가 없다면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러나 탄약낭을 줍는 것만으로는 가젯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서포터의 탄약박스는 가젯까지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서포터가 바닥에 놓는 탄약박스는 다른 병과의 가젯, 그러니까 판저파우스트, 피아트, 연막충류탄대인줄레 등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판입대는 근처 병사의 탄을 순간적으로 채워줄 수 있지만 가젯은 채워줄 수 없으므로 칸약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아군의 활약을 늘려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포터 본인에게도 대전차지뢰나 대인줄레 대전차권총을 보급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탑승 장비 및 비행기에 지급되는 탄약은 더 이상 무제한이 아닙니다. 아르와 같은 아이콘이 있는 곳에서 탄약을 보충해야 하며 일정 체력 이상 피격을 당했다면 보급소를 이용해야만 100%까지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급소는 전략적으로 파괴할 수 있고 파괴된 보급소는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조명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접근 스카웃의 조명탄이 보인다면 총을 이용해 파괴하세요. 즉시 조명탄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명탄의 스파 범위는 매우 작고 제한적이지만 이마저 무력화시킨다면 적군은 계속해서 육안으로 아군을 탐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중에 적군의 조명탄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면 즉시 사격하여 제거하기 바랍니다. 방향키와 엎드리기 키를 조합하면 다양한 자세로 엎드릴 수 있습니다. 전후 좌후키와 각각 조합하면 뒤로 엎드리거나 좌우로 엎드려 보다 효과적인 자세로 공격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공격에서 엄폐를 하거나 반격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엎드려 있으면 적군의 먹잇감이 되므로 엎드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한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장전 모션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전 모션 중 근접 공격키를 누르거나 보조무기로 교체를 하면 장전 모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발 장전 중 장전한 만큼만 무기를 사용하거나 장전 중 적을 만났을 때 즉시 캔슬 뒤 적을 향해 음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작처럼 장전을 하던 중에 담장을 넘으면 장전이 캔슬되므로 장전이 완료된 후 담을 넘어야 합니다. 배틀필드5에서는 무기를 주어도 더 이상 클래스가 바뀌지 않습니다. 전작에서는 무기를 주으면 주무기와 가젯 그리고 클래스가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돌격병이 메딕이 될 수도 스카웃이 될 수도 있었지만 배틀필드5에서는 단순히 주무기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돌격병이 메딕이나 서포터의 무기를 줍는다고 해도 병과를 바꿀 수는 없으며 주무기만 변경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퀘스트에서는 지는 팀이 이기는 팀보다 거점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거점에서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아군이 지는 상황에 놓인다면 외곽의 거점을 점령하여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배틀필드5는 적을 사살하는 것만이 이기는 지름길이 아니며 특히 컨퀘스트 모드에서는 다수의 거점을 점령한 팀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옵션에서 메쉬는 적어도 최고품질로 덤블은 최저품질로 놓으세요. 그래픽 옵션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는 만큼 한 부분으로 설정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쉬 품질을 높인다면 먼 거리의 적도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른 옵션은 낮음으로 하더라도 메쉬는 높음이나 울트라로 높기를 권장합니다. 덤블 옵션을 최저로 놓으면 숲, 풀 덤블 속의 적이 상대적으로 잘 보입니다. 옵션을 최저로 놓으면 덤블의 디테일이 변하기 때문에 적을 식별하기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분대장은분대 점수를 이용해 게임을 전략적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분대장이라면 B키를 길게 눌러 분대 점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로켓을 이용해 특정 구역의 적을 몰살시키거나 슈트룸티거, 크로코다일 전차를 소환하여 아군 전선을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환된 전차와 탱크는 아군 베이스 아이콘 위에 노란색으로 아이콘이 뜹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다음 스폰시 사용하거나 분대원이 사용하게 할수 있습니다.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면 야포트럭을 소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용 점수가 제일 낮지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보급품 패키지를 투하하여 아군에게 보급 거점을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기 특성화는 추가 중대 코인 없이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기가 레벨 4가 넘는다면 재설정을 통해 본인의 취향에 맞는 특성화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업그레이드된 무기는 추가 중대 코인 없이 재설정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특성에 맞게 언제든지 재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코인은 무제한 지급되지 않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병가 및 탑승 장비의 특성화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통해 무기 복장의 외형이나 중대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과 무기 레벨을 올리면 과제를 통해 스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과제마다 언락 조건이 있으며 이 언락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고를 통해 배송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는 중대코인, 외형 스킨, 무기 스킨 등의 종류로 나뉩니다. 외형 스킨은 각병과에 만렙이 됐을 때 활성화되며 무기 스킨은 레벨이 오를 때마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는 순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한 과제를 완벽히 이행해야만 다음 과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제는 메인허맨에서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게임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일일 과제를 통해 중대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적지만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이 대부분이므로 매일 바뀌는 신규 과제를 꼭 수행하여 추가 중대 코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탱크를 공격할 때는 후방에서 접근하거나 포신을 노립니다. 이번 적에서 탱크는 전작처럼 빠른 기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포신이 360도 회전하면서 포신과 반대편에 있을 경우 탱크가 보병을 상대하기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를 이용해 탱크의 사각에 진입하면 탱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대전차 무기는 포신에 맞출때 가장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면에서 상대해야 한다면 포신을 노리는 시간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할 수 없다면 적 탱크 위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번장하지는 않지만요. 피아트 로켓포는 고각으로 사용시 박격포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조준 상태에서 화면을 위로 올리면 미니맵에 빨간색으로 타격 예상 지점이 뜨는데 고각일수록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박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고각으로 올려 쏴도 탄속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근거리에서 보병이나 장비에게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 배틀필드5를 즐기는 데 필요한 필수 꿀팁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용한 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고정 댓글을 통해 꿀팁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는 트레비스였구요 다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